울진군 북면 소재 울진참식품영농조합법인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의미 있는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희망이 0 2 1 나눔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울진군은 지난 19일 울진군 북면 소재 울진참식품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유기농 콩을 이용해 직접 제조한 160만원 상당의 유기농 참된장 50세트를 전달받았습니다. 이날 전달받은 물품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현물지정기탁을 통해 관내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정춘희 울진참식품영농조합 법인 대표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소외된 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주화돈 울진군 북면장은 코로나19로 경기가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을 위해 이웃사랑을 실천해준 울진참식품 대표님께 감사드린다며 기탁받은 물품이 동절기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울진 방송 단신이었습니다.